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자 벼랑님 오늘 우리가 뭘 할거죠? 오늘은 저희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를 해보도록 할겁니다 어? 스탬프! 1코스 허준박물관 짠! 어? 근데 이거 스탬프 찍는데 바로 옆에 허가버이 있네? 여기가 허가바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진짜로 허준 쪼그려 앉아갖고 동의보감 쓰던 데래요 허준먹물 가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지? 15분정도 걸어서? 15, 15분정도 걸을만 하네 응. <웃음> 두번째 스탬프 깔끔하게 찍혔다 음 다음은 어디로 가야되지? 다음은 어. 우리 수학로로 가야돼 수학료도 도착했습니다 아, 짠! 너무 희미한데? <웃음> 아 여기가 땅굴이구나 우짠 아까 소확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지? 여기까지는 한 응. 7분 걸린 것 7분? 같아 되게 가깝네 여기서 땅코를 이렇게 바로 나오면 은 바로 옆이 겸재정선미술관입니다 우리가 다섯번째 트 곳이래 진짜 그냥 도보로 30초? <웃음> 그냥 바로, 바로 옆에 붙터 10초. 10초는 아니다 응. <웃음> 여기가 입구인 것 같지? 이번에는 다섯번째 <웃음> 짠! 마옥 문화관은 어딘데? 마옥 문화관은 올라가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이 밑에 바닥에 적혀져 있는 거 따라가면 될거 음, 같아 그러네 여기도 있어 이게 저희 지금 식물원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찾기 조금 힘들기, 힘들다 이거 서울 식물원 서울 식물원 짠! 짠! 예쁘다! 저희 지금 호국 충원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점 이거 경사 보이시죠? 저희 지금 둘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기들이랑올때 <웃음> 약간 응. 힘들겠다 아 근데 오히려 아기들은 기운이 넘쳐 아기들은 <웃음> 어, 기운이 넘치는데 어머니, 어 힘들어 <웃음> 잘 나왔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여덟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인 개화산 봉수대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각 코스마다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갖고 보니까 이걸 하루만에 다 돌라고 만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해도 지고 있고 지금 슬슬 체력도 방전이 돼가고 있어갖고 강서 스탬프 투어 코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명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절대 하루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